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V4 공식 카페에 새로운 공지사항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별자리 관련은 지금 정보를 수집 중에 있으니까 어, 정보 수집이 다 끝나는대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 이번 내용에는 지금 9월 10일 2시간 동안 넥슨 정기점검을 한다는 내용과 서버 이전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 여기 9월 10일에 있는 이 정기점검은 어, 게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점검에 영향력이 있는 거는 넥슨 회원가입, 어, 수정, 탈퇴, 본인인증 서비스 요것만 이용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V4 게임과는 어, 상관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어제죠. 9월 8일 날 서버 이전 관련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어, 요거 내용이 보기 편하게 딱 정리된 게요 밑에 있는 요 표입니다. 이 표만 보면은 어, 정리 뭐가 뭐가 옮길 수 있고 안되는지 다 나와있고요. 어, 자세하게 알아보자면은 일단 레벨 70 이상 캐릭터만 옮기는 게가장하고요 한 계정당 두 번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본캐, 부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옮기거나 본캐 한 개로 어 다른 서버를 두번 왔다갔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캐릭터 서버 이전은 일주일 동안 진행한다고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 한 번만 총 일곱 번 동안 진행되고 회차별 서버별 이전 가능하는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리 어디로 갈지 정해두시고 날짜 이 7일 동안 기간에 맞춰서 이동하시는 걸추천드립고요 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서버들이 목록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가장 최근에 나온 거죠 8월달에 나온 탈리디스카는 제외고요 어 아스카탄이 아직 그렇게 오래된 서버는 아닌데 벌써 이렇게 목록에 있긴 있습니다 아스카탄까지 포함된 어 굿서버 전체가 포함대상입니다 자 여기서 말한 안내들이 서버끼리 모두 이전이 가능하다 기억했죠? 여기 예시도 있습니다 뭐 피엔체 1에서 라시스트 3으로 또는 호번 1에서 호번 3으로 한마디로 여기 있는 요 칸마다 있는 모든 서버에 내가 다갈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어,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갈수도 있는거고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갈수도 있는거고 여기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겁니다 대신 탈리스카 서버에서는 이렇게 굿섭으로 올수도 없고요이 굿섭에서 다시 탈리디스카로도 갈수가 없습니다 말그대로 탈리디스카 자체가 제외된거니깐요 그리고 각 회차당 서버이전 제한인원에 도달할 경우에는 이전할수 없다고 되었습니다 몇 명까지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지는 정확히는 안 나와 있지만 인원이 도달할 경우에는 서버 이전 자체를 할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서버 이전에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냥 서버 이전 한다고 바로바로 바로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한번 조건들을 볼게요 어 캐릭터는 실루나스 대력의 거점에 위치해야 됩니다 루나트라에도 있으면 안 되고요 차원이동도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실루나스에 거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할 서버에 자녀 캐릭터 슬롯이 빈 슬롯 어이빈 슬롯이 있어야 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만약에 내가 파밀라 2에서 피엔체 4로 갈거다 이때 피엔체 4섭 내 계정에 있는 피엔체 4섭에 어..빈슬롯이 캐릭터 빈슬롯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파밀라 2에 있던내 캐릭터가 피엔체 4 캐릭터로 갈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피엔체 4 캐릭터가 꽈득 차있어요 계정에 캐릭터가 꽈득 차있으면은 내 파밀라 2에 있는 캐릭터가 피엔체 4로 갈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할 그 서버에는 슬롯에 캐릭터가 없는게 좋고요 있다면은 빨리 50렙 찍고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v 4 상점에 있는 상품 보관함의 아이템과 캐릭터 우편함의 우편물은 모두 수령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소환수 탈것 다시 뽑기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서버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정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파견 중인 동료가 있다면 파견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취소해야 된다고 합니다. 15일 날 스타트한다고 하니까. 14일날 미리미리 파견 다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래소에 판매중인 아이템이, 아이템이나 아이이템 정산하지 않는 레드잼이 남아있지 않도록 회수 및 수령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 이 말로 봐서는 어, 거래소에 물품이 있거나 내가 아직 정산받지 않을 레드잼이 있다면 은요걸다 어, 버리고 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이템 다 챙기고 레드잼도 다 챙긴 다음에 서버 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캐릭터 사망으로 인한 사망 패널티 장비가 남아 있지 않아야 합니다 어 이것도 옮길 때이패널티 남아있던 장비가 없어지나 보네요 그래서 패널티 장비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캐릭터 슬롯 확장권은 이전할 수 없는 아이템으로 가방에 보유하지 않는 상태여야 이전 시정이 가능합니다 어 요거는 좀 해주지 요거는 왜 안될까요 캐릭터 슬롯 확장권 무조건 현재 남아있는 서버에 써야 되네요 가진 상태로 어, 이전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아예 신청도 안된다고 하니까 어, 무조건 써야겠네요 거건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리고 길드에 가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길드에 가입되어 있다면 탈퇴 후에 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9월 9일 수요일 오전 0시부터 생성한 캐릭터는 서버 이전을 할수 없습니다. 9월 9일 지금이죠. 오늘이죠. 오늘부터 만든 캐릭터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서버 이전 대상이 아니고요. 어이 9월 9일 이전에 생성하였더라도 어 신규 유저. 신규 유저는 서버 이전 을할수 없다고 하네요. 이 신규 유저의 기준은 그 캐릭터를 처음 만들고 14일이 경과되지 않는 계정입니다. 어 이게 9월 15일 날 이전이 가능하니까 14일 전이면 은어 9월 5일, 9월 4일 다 안되겠네요. 최소 8월 31일, 9월 1일까지가 딱 아슬아슬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예시가 있네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어 만약에 호번 1섭에서 캐릭터를 생성했다면 은 15일차인 9월 19일에 9월 19일 어 오후 1시 31분부터 뭐 이렇게 다른 서버 이전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아 그렇네요. 아 제가 잘못 생각했네. 9월 15일부터 스타트해서 일주일간이니까, 20일, 20일까지는 대상인 거네. 아, 그래서 9월 5일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딱 아슬아슬하게, 어, 이전 가능한 게 9월 6일, 9월 6일까지 생선된 캐릭터까지가 이제 1 0일부터 7일 차인 21일이죠. 아, 2 1일날 분명 20일날 패치되니까. 그 전까지니까 9월 6일, 9월 6일에서 9월 7일. 그때 생성한 신규 유저까지, 어, 이렇게 이전 대상인 것 같습니다. 어, 이 서버 이전 조건들은, 어 그냥 확실하게 9월 14일날 전부 다 미리 준비를 해 두시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미리 14일날, 길드 탈퇴 다 하고, 실루나스, 어, 거점에 위치해 두고, 그냥 캐릭터 슬롯 확장권 있으면 써버리고, 어, 패널티 장비, 사방 패널티 장비 다 챙겨놓고, 거래 아이템, 거래 아이템 올린 거다 챙겨두고, 어, 파견 다 취소하고, 미리 14일날, 요 준비를 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버 이전 시에 유지 또는 합산되는 내용인데 자 캐릭터의 레벨, 잠재력 개방, 마석, 업적, 퀘스트 진행, 몬스터 조사, 스킬 등의 성장 정보는 캐릭터와 함께 이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기속된 골드, 그리고 교환소 재화및 가방 소지 아이템과 가방 슬롯 개수는 캐릭터와 함께 이전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것들은 다 가지고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정에 기속된 레드젠 마일리지는 이전할 서버 보유 내용과 합산됩니다. 내가 이동할 그 서버에 어, 부캐릭으로 뭐 과금을 했던 분들이라면 남아있던 재화드가 이렇게 합쳐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료 소환수탈 것도 이제 내가 옮길 서버와 같이 합쳐지고요. 어, 그리고 계정에 기속된 별자리는 기존 서버 내용을 유지하는 것과 이전할 서버로 교체하는 것중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어, 요거라면은 별자리 아직 많이 나와있진 않지만 슬롯, 슬롯 맞추는 거. 어, 미리 이전할 서버에서 그 슬롯 다 맞춰놓은 것도 괜찮겠네요 15일 전까지 아직 부캐 골드작이 가능하니까레벨 70까지 키우고 이전할 서버에서 미리 슬롯 작업해두는 것도 어, 괜찮은 방법일 것 같네요 그리고 계정에 기속된 코스튬은 어, 이전할 서버 보유 내용과 합산되며 코스튬에 적용된 염색도 유지됩니다 캐릭터 서버 이전시 함께 이전되는 항목 어, 재화, 아이템, 동료 탈거 소환수 등은 기존 서버에서 초기화 삭제된다고 합니다. 어 그렇죠. 내 캐릭터 자체가 옮기니까 어그 자리에 없겠죠? 아 여기에 조금 궁금한 게 같은 서버에 캐릭터가 여러 개 키우는 사람 있잖아요. 어 그때 동료 탈거 소환수 등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어 재화나 아이템은 어, 캐릭터별로 가지는 거니까 그렇다 쳐도 어이 동료 탈거 소환수 기존의 서버에서 초기화 된다고. 삭제된다고 되어있는데 어, 요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서버 이전시 제외되는 내용입니다 창고에 보관된 아이템 및 창고 확장 슬롯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와 창고에 보관된 아이템 와 이거 제로템들와 몇만개씩 이렇게 넣어두고 보관하고 있는데 아, 이전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창고 확장한 거 창고 확장한 그 개수 와 이것도 잼들려가지고 했는데 요것도 이전되지 않습니다 친구 목록은 서버 이전시 모두 삭제되고요 PVP 기록과 점수 그리고 성향 수치는 서버 이전시 모두 초기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복귀 신규 유저 출석부 상관없이 모두 일반 유저 출석부 1일차로 초기화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존 서버에서 월드보스및 차원 난투전을 신청한 경우 신청을 취소한 뒤에 이전할 수있으며 만약에 참여 확장된 경우는 어 별도의 취소 없이 이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요 내용들을 이제 보기 좋게 요거는 표로 만든 거고요 어, 생각보다 아쉬운 거는 참고죠 참고 참고가 같이 못 간다는 게 아쉽습니다 어, 드디어 궁금했던 서버 이전에 관한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어, 근데 이게 무료인지 유료인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고요 만약에 유료 상품일 경우 현금 패키지로 할 가능성이 많겠죠 이거는 자이 서버 이전 이유가 또 궁금하죠? 바로 서버 통합이 될지 근데 아마 하루에 어, 이동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을 두는 거 봐서는 어, 형평성 있는 유저 수가 맞춰지도록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할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는 어, 여기까지입니다 별자리에 관한 정보는 현재 지금 계속 수집존에 있으니까 어, 어떤 능력치들이 있고 슬롯은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은지 그리고 이 별자리라는 컨텐츠가 뭐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어, 상세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